이게 뭐야, 엄마. <웃음> 아니, 균형 감각이 엄청난데? 다시 해봐라, 여기야. 안 한대지. 아니, 대단하다. 재로아 <웃음> <제로하다>, 너도 대단하다. <웃음> 아, 웃겨. 아, 어, 졸리다야 지금.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엄마 재롱이가 이걸 참아주는 거야 그니까 <웃음> 엄마 놀아주는 거라고 <웃음> 아 너무 웃기다 우리 재롱이 여기 우와 루기대에 나웃도 있다 우와 우와 다시 해봐 다시 이렇게 다시 해봐 엎드려 이분 노래가 지금 엎드려 생각하고 있어 엎드려 봐 싫어? 어때, 봐 왜? 네? 재미없어? 엄마가 계속 말 시키면 은그말 <웃음> 중에 자기 알아듣는 거 하나 있을까, 없을까 그거 캐치하느라 바빠, 제롬 우리 애기, 균형감각이 살아있어. 눈도 위로 오, 쳐다보고 있어. 오예. 오예. 오. 이 예. 예. <웃음> 엄마가 왜 이래. 이래, 난다. <웃음> 와, 아, 이래, 난다. 알어 응, 알았어, 알 많이 참아. 어 묘기였어, 묘기 재롱이 묘기 재롱아 응. 아구 잘했네? 엄마가 쳐다봐 나 있는데 어, 나, 누나 있는데 나 주래 나, 나 있는데 웃긴다 어. 까주래